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 한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결정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까 말까? 점심식사로 무엇을 먹을까? 운동을 할까 말까?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할까? 한 시간 동안 할까? 30분 동안 할까? 헤어샵에 갈까? 봄옷을 지금 사는 게 맞는 걸까? 학업, 취업도 마찬가지였고 승진시험, 연애, 결혼, 결정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비슷한 결정을 내림에도 누군가는 자기 통제감을 얻고 누군가는 자기 통제감을 잃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기 통제감은 주도적으로 내 삶을 꾸리는 것 같다는 생각 혹은 감정의 정도를 말합니다. 자, 동네 마트에 가보겠습니다. 냉동 피자를 좋아해서 냉동 식품 코너로 갑니다. 냉동 피자 세가지 브랜드 중에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가지 선택지 속에서 한정된 선택을 한것 뿐이죠. 10가지였다면 선택의 폭이 더 넓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기에 선택지를 임의로 늘릴 순 없죠. 그들 생산자가 정한 선택지 속에서 한정된 선택을 하면서 그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알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소비자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생산자가 아닌 이상 몇 가지 기성품 중에서 골라야 하는 결정인거죠. 우리의 선택지를 좁혀주는 면에서는 순기능이지만 자신의 인생에 이것을 대입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항상 누군가 미리 정해놓은 달리는 경주마의 눈을 한쪽으로만 쏠리게 하는 눈가리개처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당하는 인생. 혹시 이렇게만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항상 먼저 발빠르게 만들고 구축해 놓은 범주나 테두리 속에 한정된 가지수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꾸역꾸역 하기 싫은 일을 하며 회사가 정해준 숫자 연봉이 내 목숨줄이 되고 더 다니고 싶음에도 나이나 능력, 인간관계, 사내 정치에 떠밀려 짐을 싸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할때 결정하지 못하면 결정을 미루면 대부분 남의 결정에 의해서 사회적 입지가 좁아지고 버는 돈도 적어지고 직업을 잃거나 배우자에 의해 이혼을 당하기도 하죠. 나는 그대로 남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결정에 따라서 내 능력 고하가 달라지고 상황이 피폐해집니다. 설령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당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경쟁력을 쌓아야 하는 이유인거죠. 그저 선택지가 주어지고 한정된 것들 중에서 고르는 재미에만 빠질 때 스스로 결정 내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결정을 유예하고 상황이 결정을 내려버릴 때까지 방치하게 되는 거죠. 결정해야 할때 하지 못하고 결정이 필요없다 느낌에 안도하다가 누군가에 의해 내 상황이 내 입지가 결정되는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결정하는 삶이 되려면 자신의 지분이 높은 활동은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경쟁력 있는 취미를 즐기고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영상으로 표현해보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능력을 기르고 상황이 변해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자생력 여기에 회복 탄력성까지 더해진다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무엇을 할때 즐겁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이것에 흠뻑 빠져가지고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거이 몰입감 무엇에 가슴이 뛰고 마음이 동하는지 테스트해보는 거 누군가 결정해서 내 입지가 바뀌기 전에 스스로 찾아보는 이 습관인 거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 스스로 결정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거짓 자기 통제감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때라는 겁니다.